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불가리 약간 성처럼 보이는데 풀셋입니다. 불가리 뉴비비인데요. 이 반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로즈골드이고 앞에 다이아몬드가 있는게 특징인데 그러면 자세한 컷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불가리 제품은 국내 신세계백화점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렇게 풀셋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가지가 있고요 이쪽에 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영수증 뭐 여러가지 보이면 안되는 정보가 있나 보고 신세계백화점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한번 본품을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자가 있고요. 상자를 열어서 예쁘죠? 이렇게 되어있는데 열어보겠습니다. 짠! 불가리 로즈골드 반지입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하나 박혀있고요. 양옆에 불가리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빈문이고요. 이쪽도 빈문이. 이 같은 각인을 가지고 있는 불가리 반지입니다. 이 안쪽에도 각인 있고요. 어떠신가요? 요즘에 로즈골드가 대세죠. 인기도 아주 많고 색깔도. 예쁩니다. 그러면 한번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불가리 뉴비비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사이즈가 12,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조심히 다시 이렇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고, 18K 로즈골드, 양면에 각인이 있는 뉴 BB 불가리 반지를 소개했습니다. 짠!